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27회 복귀 방송입니다. 1027회 유튜브 방송 내역은요. 토요일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화요일날 대분류 로또용지 분석 목요일날은 네수중 1에서 2수를 방송했습니다. 어, 별난카페 분석자료는 요 1에서부터 직전의차까지의 복귀자료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복잡하지 않고 어, 대체적으로 적중률이 높은 편이죠. 어, 매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방송하는 복귀방송 꼭 확인하시고 어, 도움이 되실 것 같으면 구독, 알림 눌러놓으시고 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027의 대분류 복귀입니다 어, 1그룹에서는 어, 2월수에서 보너스볼 5가 나왔고요 이우스, 이우스에서는 14번, 어, 35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2.5개가 나왔죠 2그룹에서는 어, 2중복에서 16, 어, 45, 또 기타에서 어, 27 이렇게 3개가 나왔습니다 어, 3그룹에서는 2중복에서 39가 나왔습니다 어, 지난 화요일날 방송할 때 이 3그룹의 기타를 유심히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어, 요 기타가 이제 나올 시기가 임박해져 갑니다. 아, 지금 이제 장기 연속 전멸하고 있는데요. 어, 이번 회차에 나올 거로 이 별난 카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 70, 29 였는데, 어, 아, 이번 회차에도 또안 나왔습니다. 요 기타를 앞으로, 어, 요게 이제 몇주 내에 아주 잘 어, 나올 거예요. 기타가 출루 어, 이제 당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복귀 자료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 언제 나올시기가 임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번 2차 1 0 28회에도 기타는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개수가 또 많지 않아서 그렇죠. 여기는요. 보통 한 개에서 많으면 세 어, 개, 네 개까지 어,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요.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첫 번째입니다 2, 3, 4와 3 우측 대각선인데요 여기가 현재 3연멸 중이에요 1에서부터 현재까지 4연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지금 3연멸 중이라서 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27하고 35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두 번째입니다. 아욱한 분석이죠. 두 그룹을 역시 가져나왔는데요. 여기는 첫 번째 거는 39가치겠고요. 두 번째 구간에서는 보너스 볼 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욱한 분석도 적중이 잘 됐네요. 자,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세 번째입니다. 특정 그룹이죠. 이게 현재 오연멸중이고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오연멸이딱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또 천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연멸이 됐어요. 다음 일차에도 숫자는 똑같습니다. 이거는요. 숫자 같은 숫자예요. 그래서 다음 일차에도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여기는요. 다음은 로또용지 어, 분석 네번째 입니다. 어, 1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인수 여기는 1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수 세번째 거는 1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어, 6인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나머지가 6인수가 아니고 나머지가 4인수 인데 오타를 쳤네요 어, 1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아, 4인수입니다. 6인수가 아니요 자, 요세 그룹을 묶어놓으면, 이게 각각 5연멸인데, 이걸 세 그룹을 다 묶으면, 이거는, 아, 현재 1에서부터 현재까지, 어, 아, 2연멸이 최대였습니다. 2연, 2연멸이 15번 있었는데, 현재 5연멸 중이었어요. 그래서, 아, 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신기록 중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는 멸했고요. 아, 세 번째 거는 멸했고요. 두 번째 거에서 27하고 39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첫 번째 거와 세 번째 거는 다음 일차에도 또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다섯 번째입니다. 불주 변수죠. 불주 변수, 불주 변수는 아, 출연빈도가 높아서 올려드리는 거죠. 이건 출할 확률이 높아서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음, 불지변수가 출연빈도가 출연 높습니다. 그래서 아, 올려드렸는데 아, 여기는 16번하고 어, 45번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또용주 분석은 이제 마치고요. 어, 다음은 목요일날 올려드린 4수 중 1에서 2수입니다. 5,11,18,30. 이렇게 4개를 올려드렸는데요. 원본은 3,5,11,18,30,36,43이었습니다. 자, 근데 우선 보너스 볼 하나가 나왔어요. 여하튼, 이 별난카페는 보너스 볼도 당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출이라고 적중했다고 이 별난카페는 보고 있습니다. 분석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 보너스 볼은 어, 출이 아니다 라고 또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나온 건 나온 거지 안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이변화카페는 모든 통계자료에 보너스 볼도 출로 보고 통계를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튜브 방송은 복귀를 마쳤고요 다음은 필출 3수 클럽입니다 무또헌터 어, 여기는 어, 연구원이 이제 세 명인데요. 라이님, 황금날개서울님, 어, 헌터, 이렇게 해서 세 명인데, 어, 라이님께서, 월요일 어, 날, 월요일 어, 날인가요? 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 올려주셨나보네, 요 이번 주에는요. 어, 올려주신 자료입니다. 어, 여기는 18, 37, 42, 이렇게 세수로 올려주셨는데, 어, 여기는, 어, 이번 주에는 전멸을 했네요. 어, 라이님 자료가 적중률이 상당히 높죠. 이렇게 가끔 전멸은 해도 적중률은 높은 편으로 보여요. 자 다음은 황금 날개 서울림 자료입니다. 두 그룹을 올려주셨는데요. 하나는 목요일날 25, 30, 일 37로 올려주셨고요. 금요일날은 17, 28, 45로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랬는데 목요일날 아, 올려주신 자리에서는 전멸을 했고요 아, 금요일날 올려주신 자리에서는 아, 45가 추렸습니다 아, 다음은 아, 헌터 즉 제가 올려드린 자리입니다 아, 저는 아, 여기 아, 헌터 연구실에는 아, 21, 22, 26을 올려드렸고요 또 어, 일반 분석실에는 70, 20, 로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 자유 게시판에는 함께 찾아봅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여섯 수로 올려드렸습니다 여기는 자유, 게시, 자유 게시판이니까요 자그랬는데이 어, 어, 헌터 연구실에 올려드린 자료하고 일반 분석자료와 모두 전멸했습니다 음, 저지난 해차였나요? 어, 그때어그 별난 카페 자료가 음, 적, 적중률이 상당히 떨어졌죠. 즉 뭐냐면 흐름이 끊어졌습니다. 흐름이 흐름이 끊어져가지고 어, 아직 어, 완완연하게 회복이 아닌 것 같아요. 저지난 해차죠. 저지난 해차에 어, 그 약수에서 막 쏟아 다섯 수씩이나 쏟아져 나왔잖아요. 어, 그때 한번 자료가 틀어져가지고. 어? 어, 이, 어, 별난 카페, 어, 자료상으로는 얘들이 꼭 필출인 것처럼 보였는데, 틀, 영락 없는 필출이었는데, 어, 두 그룹이 그냥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함께 찾아 봅시다라고 해서, 어, 댓글로 제이수 좀 올려보시라고, 어, 이걸 올려드렸는데, 어, 여기서는, 어, 39가 출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1027의 복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어, 필출 삼수크롭 자료도 필요로 하시는 분은요, 어, 화면 아래에 어, 필출 삼수크롭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어, 클릭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 고맙습니다.